안녕하세요 여러분. 되게 따뜻해진나 싶었더니 날씨가 또 추워져가지고 지금 스킨케어랑 팩까지다한 상태인데도 엄청 되게 바짝바짝 마르는 그런 느낌이라서 에뛰드의 이 순정 디렉터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이 있잖아요. 하나는 무기자차고 하나는 수분 선크림. 이 무기자차는 수분 선크림보다는 살짝 묵직한 제형인데 약간 백탁 느낌으로 하얘지는 게 아니라 딱이 정도의 반톤업? 되게 자연스러운? 되게 가볍게 밀착되는 그런 제형이라서 얘는 메이크업 안할때 그냥 뭐 산책하거나 할때 발라주는 편이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이 수분 선크림 먼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워터리하게 모션처럼 발리는 그런 제형이라서 메이크업 할때 베이스로 사용하면은 엄청 촉촉하게 화장이 좀잘 먹는 그런 느낌? 진짜 토너처럼 이렇게 흡수가 되게 잘 돼요. 이거는 뭐 디렉터파이님이랑 공동 개발한 거라서 성분도 좋고 순하고 이래가지고 이미 엄청 유명템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원 플러스 원으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비건 파운데이션 저는 원래도 이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하지만 이 파운데이션 기획 세트에 같이 들어있었던 요거 브러쉬로 이렇게 쓱쓱 바르는 게 약간 모공 커버되는 쾌감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원 브랜드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너무 에뛰드 제품에 대해서 약간 세일 정보까지 꼼꼼하게 알려주는 게 약간 광고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닙니다 정말 돈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뉴이 어 파티 되게 웜웜한 구성인데 오늘 입을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쓰기에도 좋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이거 두개 섞어서 베이스를 좀 깔아줄게요 그래서 뭐 에뛰드 측에 따로 돈을 받거나 해서 올리는 건 아닌데 에뛰드에서 제품을 보내주시면서. 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제 뷰티즌이라는 에뛰드 서포터즈 같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되게 오래된 약간 에뛰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부스팅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로 쌍꺼풀 라인이랑 언더에 음영을 줄게요. 그래서 이제 매달 에뛰드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보내주시고 그 대신 제가 이제 리뷰랑 이런 거를 되게 꼼꼼하게 올리는 그런 서포터즈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영상 제작에 필요한 교육들도 가끔 해주시기 때문에 돈을 받거나 그런 광고는 아니다. 요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올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에뛰드 영상이 올라갈 텐데 제가 에뛰드 광고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요 골드펄로 눈두덩이에 한 번만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올해 초에 갓생살기 계획 영상을 올렸잖아요 또 거기에 어김없이 유튜브 열심히 하기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이 유튜브라는 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비례로 커지는 채널이 아니고 이걸로 언더 삼각존이랑 아이라인 가이드를 한번 잡아줄게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혼자 열심히 하기에는 어떤 동기부여나 의무감 이런 걸 갖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유튜브를 를 시작해 가지고 정말 꾸준히 운영한 지도 4년 5년이 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마냥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좀 다양한 활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프로그램에 뭐 참여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성장을 해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서포터즈 활동은 더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라 브랜드와 함께하는 그런 약속이니까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도 더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제 채널에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어떤 도움이 되는 정보성을 가져가야 채널이 오래 유지된다고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뛰드 제품들을 제일 먼저 리뷰를 해드리고 좀 꼼꼼하게 세일 정보나 이런 것도 알고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수익 창출이 되는 활동은 아니지만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는 것도 그 에뛰드에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켜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받으러 갑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가닥 속눈썹 붙이고 올게요 이렇게 속눈썹 붙이면 완전 다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사실 아이라인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 저는 오늘은 조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한다면 이렇게 눈꼬리만 살짝 이렇게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언더 음영 주고 남은 양으로는 애교살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이 샹앗빛 베이스 컬러로 이게 애교살 양감주기에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거든요? 정말 이렇게 한듯안한듯 몰록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언더도 좀 이걸로 풀어주고 그 다음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 쉐딩은 조유디님 쉐딩으로 유명한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컬러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스틱 쉐딩이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기획 세트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도 진짜 좋지만 이 스틱 펜슬로 이 노즈 쉐딩을 먼저 잡아놓고 그 위에 가루 타입 쉐딩을 얹으면 지속력이 진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티존이랑 특히 제가 약간 집착하는 이 코끝 여기랑 코벽 이렇게 내가 깎고 싶은 대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두고 놀라지 마세요 <웃음> 이렇게 퍼프 같은 걸로 잘 풀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잘 풀어준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두 컬러 섞어가지고 아까 스틱 쉐딩으로 가이드 잡아줬던 것에 한번 이렇게 코팅하듯이 덮어주면 은 엄청 자연스럽게 쉐딩이 좀 블렌딩 되면서 정말 지속력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코 아예 새로 만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써보시는 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코를 만들어줬고 이 <웃음> 스틱 쉐딩으로 요 입술 라인 음영 주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약간 입술 아래쪽이랑 위쪽에 이렇게 영역을 한번 넓혀주고 요 에뛰드 쿠키온탑 베이스로 오버립 깔기에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이걸로 베이스로 이렇게 깔아주고 쉐딩한 부분이랑 잘 블렌딩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내 입술이 좀 훨씬 커지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4호 로즈 라일라 이걸 이렇게 발라주면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겨쿨 립 조합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쪽에만 발라주고 잘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뛰드 뷰티즌 활동을 하면서 되게 새로운 크리에이터 친구분들도 많이 사귀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약간 이런 프로그램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얼굴 쉐딩도 이두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이렇게 턱끝 뒤쪽으로 먼저 넣어주고 블렌딩하듯 경계 위로 서서 이렇게 넣어줘야 자연스럽거든요. 또 이제 다른 크리에이터 육성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했는데 거기도 돼가지고 내일은 그거 이제 발대식 교육을 들으러 가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새해에 계획한 것들을 하나씩 해가고 있습니다. 블러셔는 아까 베이스로 바른 이 컬러가 블러셔로 활용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수채화처럼 퍼지게 이렇게 펴주고 여러분들은 새해에 이제 계획한 것들을 다 이루고 계신가요? 저는 그거 외에도 뭐차 끌고 다니기, 운전마스터 하기 그 계획을 괜히 세워가지고 저 저번에 사고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엄청 엄청 꼬끄 기스를 냈는데 그 차주분이 범퍼를 갈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물론 저희 잘못이긴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속상했거든요 근데 뭐 그러면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좀 힘든 일도 있고 그렇지만 또 되게 재밌고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무래도 뭔가 좀큰 새해 목표라는 틀을 정해두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이룬다고 제이 생각하니까 좀 일이 많고 좀 벅차다 싶을 때도 좀 버틸만해지는 것 같고 지금 너무 모브모브해진 것 같아서 이걸로 살짝만 블러셔 덮어줄게요. 제가 새제또 이제, 이제 갓생살기라는 목표를 정하다 보니까 좀 커리어 확장, 업무 확장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일도 편집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기획, 촬영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촬영까지 같이 한번 일을 했는데 뭐 처음에는 약간 빡센 일정이기도 하고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는데 막상 또 만족을 해주시고 하고 나니 되게 뿌듯한 거예요. 가지고 좀 일정이 빡세더라도 좀 해내고 나면은 거기서 오는 엄청난 성취감이 있잖아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고 그런 작은 성취감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1년을 돌아봤을 때 되게 큰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제 3월도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머리를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머리는 그냥 편하게 집게로 이렇게 올려줬고. 그러면은 어, 지금 도 지각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